윈도우 10을 설치할 수 있는 부팅 USB를 만드는 방법은 USB를 연결을 한 다음에 루프스 더블 클릭을 하고 장치에 USB 드라이브가 선택되는지 확인하고 부트 선택에서 클릭 디스크 또는 IS 이미지 선택 d 윈도우 10 iso 파일을 열기 파티션 방식은 mbr로 바꾸시고요 시작 버튼을 누르 USB에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다는 경고창이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. 이 상태 그래프가 끝까지 가서 완료라고 변경이 되면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. 자, 완료가 되면, 닫기 버튼 누르고, 이 USB는,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꺼내기를 합니다. 잘보관하세요 윈도우 에러가 났을 때, 실제 컴퓨터 노트북에, 이 부팅 USB를 이용해서 윈도우 10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잠시만다 잠시.